숨기기 위한 조건 값을 지정합니다. Set Visible Column 함수는 특정 항목을 동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Radio 컴포넌트입니다. Radio를 더블 클릭합니다. Radio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1은 Name, Value, Type 컬럼을 포함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Name 컬럼의 모든 데이터가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1의 타입 컬럼 값이 오버시즈인 데이터는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하지 않고 숨겨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속성 탭에서 비지블 컬럼 속성 값은 타입으로 비지블 컬럼 펄스 밸류 속성 값은 오버시즈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타입 컬럼 값이 오버시즈인 데이터는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하지 않고 숨기기 위함입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지블 컬럼 속성값과 비지블 컬럼 펄스 밸류 속성값을 지웁니다. 레디오 옆에 트리거 버튼을 우클릭한 후온 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동적으로 선택 항목을 숨겨보겠습니다. set 비지블 컬럼 함수로 타입 컬럼 값이 오버시즈인 항목을 숨기는 코드를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로딩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항목이 표시되지만 우측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오토컴플릭, 체크박스, 체크콤보박스의 레디오, 그리고 셀렉트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